기나는데뭐할말단게 없고, 아 윤호야, 어, 돈 많이 벌었고, 어, 우리 뭐 미스코리아 되라, 어, 감사합니다. 네. 야, 정말 할 말이 없나? 야안 치네, 꺼져. <웃음> <웃음> 이게 무슨 축하쇼야, 이게! 자, 행거 가능하시나요? 아, 처음입니다. 어, 처음이에요? 네. 자, 오자마자 행거를 이마에 올리고 계십니다. 아, 네. 자, 어디서 보겠어요, 여러분? 동양체에서 볼수 없는 분명 자, 자, 빨래 건조대를 이마에 올렸어요. じわ早速 <laughs> <laughs> <laughs> yeah. yeah.